<웃음> 어떻게, 오늘, 그, 무술련, 음력, 그, 1월 3일, 양력으로는 2월 18일, 연휴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데, 이 채널도 가만히 이것저것 뒷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음, 잠시만 얘기나 또 나눌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 천일이라는 데는 <웃음> 어, 이 천일 밑으로는 이제 아래 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래 동서가 하나 있었는데 어, 이 동서 자체도 어,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 그런 팔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단, 이, 이, 초, 이 천일의 전 처갓집, 전 처갓집 집안의 대력을 봐도 그렇고, 어, 그 집이, 어, 오남매, 오남매인데, 오남매마다 각자, 그, 이제 아들 둘에 딸 다섯, 이랬는데, 그 집안 역시도 많이 빌고 닦은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집안과 연관된 사회들이나, 딸, 어, 며느리들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인연들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천일이, 음, 막내, 막내 쪽에, 바로 밑에, 그 집안에 막내의 동서로 들어왔고 동서가 제 밑에 바로 동서였습니다. 얘가 막내자. 그러니까 막내와, 처밭집의 막내와, 그, 걔도 막내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 처음에는 버렸지만, 다들 그렇지만 뭐, 다들 뭐뭐 죽고 무사는 그렇게 살다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게 됐던 것 같고 <웃음> 내내 그렇게 살아보다가 언젠가는 보니까 저뭐 이게 그 별거 아닌 별거 비슷하게 어, 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살갑게, 뭘 할, 저기, 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럴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딱히, 그 사람들 그 경황에, 뭐, 이를 때면, 음, 음, 전처제라든지, 동수야라든지, 음, 그런 걸 나눌 일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그, 언젠가 이천이, 꿈에 보여지길 완전히 뭐 남남 이상의 어떤 극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 얘네 집에 무슨 일,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어, 얘 동서랑도 통화가 별로 안 됐고, 안된지 한, 얼추 한 2년 정도 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천일이 전화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더니잘 있냐 했더니, 잘 있다. 얘가 지금 이 성격이 막내 정도, 막내과다 보니까 활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안 들리냐 한번 들려라 했더니 한번 알겠습니다. 들릴게요. 그래 가지고 어, 늦은 시간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이 초들이 얘기하니까 너한테 해줄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들려라. 그래서 왔길래 그때 자초지정을 물어서 알았습니다. 너희들 부부가 사는 게 어떤지 했더니 거의 뭐 남남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경이고 그러길래 그러면 왜 이혼을 안 하냐 <웃음> 처제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고 근데 얘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안 해주냐? 해주지 했더니 동서 아, 아래로 그 자식이 둘이 습니다큰 애가 아들, 작은 애가 딸.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애들이 아마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정도, 이, 저기다 보니까, 애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그냥,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나머지 것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애들은, 그냥 애들 생각에만 잡혀서, 그렇게 얘기를 건넬 뿐이죠. 그래서 애들도 그러고, 뭐 자기도 그냥 아, 이혼만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천리 그때 이층이저뭐동서한데 이, 저, 얘기를 건네주고 그랬습니다. 너희 집안도 그렇고 동서네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도 그렇고 너희 처갓집 집안도 그렇고 서로 만만하다는 집안이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네가 이혼을 안 하고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네가 몸으로 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식들은 너랑 처갓집이 네 와이프랑 마이, 사이에서 자식이 되기 때문에 네 자식들은 나름대로 자기 업대로 살아가겠지만 네가 문제다. 네가 여차하면 네 몸으로 칠 수가 있다. 했더니이 동서가 하는 말이 당시에는 에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뭐 그런 뭐 그럴 리가 내지는 뭐 이게 그래도 할수 없지요. 뭐, 이게 아니고, 거의 이제 뭐안 믿는 수준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천일은 이 천일한데 그런 식으로 보여준 것은 얘기를 전편에도 들리했습니다만 알려줘야 될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천일은 이제 뭉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알려주고 이 도움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행하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 그건 상관이 없고, 근데... 아, 동서 얘도 그런 비슷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가, 음, 개의치 않고 있는데, 뭐, 그럴, 뭐, 뭐, 이게, 그럴 게 있겠나? 어, 자기, 뭐, 그런 상당히 몸이 건강체질이었습니다. 어, 키는 작았지만, 빵빵한 데다가, 어디 아픈 데도 하나 없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지 역시도 뭐, 이 천일이 몸이 로어준다 하니, 마땅한 몸으로 친다는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한 1, 2년이 또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천일이 밤에 데려오는 줄 아는데 아들, 엄마인데 카톡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갑자기 그 이모부가 죽었다는 겁니다. 8시. 아니, 뭔이천일도 생각하기에 아님 밤쯤 홍두께라고 이게 뭔 일인가 했죠 근데 결국은 <웃음> 참 죽어도 참그참 허망한 그참 죽음이라고 하죠 왜? 허망한 죽음 자기 사무실이 있었고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집에도, 집에도 마땅히 뭐 이제 반느라랑 따로 살으니까 들어가니까 자기야뭐 대충 가서 잤겠죠. 근데 술 먹고 사무실에서 그 겨울철이죠. 아직 지금도 겨울이네요. 겨울철에 그 사무실에서 잔다고 자다가 아장뭐 배가 고프다고... 아니, 아니, 아니 잔건 모르겠는데 아마 얘 예, 예 스타일이 참 안주를 좀덜 먹는 스타일이랬죠. 술을 먹다 보니까 아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아마 연탄 난로가 있었나봅니다. 거기에다가 그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뚜껑 열어놓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물어져 놨다가 그대로 구라떨어졌던 거고 거기에서 연탄 가스를 인해 가지고 질식사를 한 겁니다. 질식사를 참 허망하게 죽은 거죠. 애가 그때 당시 농수가 죽은 나이가 마흔아홉 49살, 살이었습니다 마흔 아홉 살. 오십도 못 넘기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에, 올해 벌써 죽은 지가 2년 됐네요. 에, 계산을 해보니까. 올지 2년, 2년 됐습니다. 마흔 아홉 살 죽었으니까. 그, 이천일이 황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제 저 출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천일 돌아다, 밤늦게 돌아다 보니까, 늦게 전화 받았고, 마땅히 뭐, 출산할 그 자리에 또 가가지고, 뭐 얼굴 주다보고할적에도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서 못 갔습니다. 하루 정도만 여유가 있어서도 낮에 가가지고, 뭐, 마지막 하는 얼굴 을 봤을 텐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어, 아들, 딸한데도 이제 대충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딸아이가 꿈을 잘 꿉니다. 물론 아들, 도을 꾸지만, 딸이 더잘 꿉니다. 그래서, 딸한테 가끔, 이제, 늘 얘기했던 게, 나중에 네 이모부, 예, 얼마 안 했으면 아빠 한번 찾아올 거다. 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털을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갔다 오면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이모부 꾸며서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 뭐라 하디? 하고 물었더니, <웃음> 꿈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그 어릴때 모습으로 나오더랍니다. 어릴때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딸아이가 꿈에서 이모부를 봤을때 이모부가 죽은처 알았답니다. 살아있는걸로 본게 아니라 죽은 모습으로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았다는거죠. 그래서 딸이 자기 이모부 저기 천일의 그 동성노만데 그랬답니다. 이모부 거긴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죽어서 사는 그곳, 그곳은 그 어떠냐 하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모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곳은 빛이 없어서 좋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빛이 없어서 살아생전에 이동서가 사업을 한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빚이 참 많았을 겁니다 빚 얘는 빚이 있으면서도 제 자식들한테는 끔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다 해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건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빚에 빚을 얻고다 보니까 자기만의 사업이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만약에 조금 늘어진다는잘안될것 같으면 그 빚에 쫓달리는 그건 말할 수 없겠죠. 그 딸이 그곳은 어떻냐 물었을 때 거기에는 빚이 없어 좋더라. 이 얘기를 했을 때참그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참이 천일도 참, 이천, 참 한숨을 셨습니다만 그렇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좋아 어쩌고 했더니이동서놈이왜 너도 한번 가볼래?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얘기를 옆에서 이 천일이 듣고 있다가 동서한테 막 말하겠답니다. 애들한테 어던한 소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생전에 그 얘기를 이제 딸이 막 생생하게 자기 것도 얘기해요. 그랬어? 그래서 별로 언제 찾아올 거라는 게 딸한테 일단 먼저 딸 꿈에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근황을.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게, 그나마 다행이다. 왜 어디 가서 벌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응? 뭐, 이제, 그 교도소, 그 교도소 깜빵에 갇혀가지고 벌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웃음> 아, 이 천일이, 의그 딸이나, 이렇게,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응. 주방 가려면 아빠 한테한모르겠네아이의 다를까, 그 다음에. 야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 사라 사라니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막내 막내거다 보니까 화가 거리고 호가 거리고 막 구준이를 도맡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은 별 표현 안 하고 막 이렇게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죽어서도 이놈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천일이 법당이 형찰사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혼자 찾아온 게 아니고 못 가고 떠돌던 의징이 띠징이 귀신들은 다들 고왔습니다. 여기를 다들 고왔어요. 자기 딴에는 그랬겠죠. 내외 동서 형님이 계신데 이래이래 하니까 제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야, 가자. 가면은 냉대 응? 쫓아내진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해도 걔는 그렇게 하고 다맞을렵니다꽤 그 현관문 앞에서 형님 좋았습니다요 그러는데 참 보니까 이 천일의 그 경천사가 2층입니다. 2층. 앞에 베란다 옥상이 되게 넓습니다. 옆에 이 베란다 쪽으로 막 화초 화분도 꽉차 있는데 이 애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왔나. 이 거실. 이 거실에 꽉 들어앉고 옆에 화초에 있는 베란다에 막그 열차 그 입속 사람 많아가지고 막 낑겨서 가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여기 베란다에 꽉 찼지 일부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에 옥상 앞에 서있지 좀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그렇다고 데리고 왔는데 다 나가라고 쫓을 수는 없고 방석이라 이런 거 내주면서 자 앉을대로 최대한 앉아봐라다 앉으라 그습니다 앉을, 앉을, 앉을 수 있는 사람 안고 무사지미로 쓰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막 싹, 속된 말로 냉장고 청소했습니다. 언제 누는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까지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먹으라고, 다 풀어줬습니다. 다 먹으라고. 허겁지겁 환장들 하죠. 그래서 다 풀어 먹으라고 하고서는, 동서놈한테, 그래, 괜찮냐? 했더니, 머리, 머리 흑쩍으쩍 하면서, 아이고, 어쩌 그래, 조심히 잘 가라. 알았지? 그게 이제 동서 가는, 왔다가, 그 많은 귀신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다 풀어 먹여가지고, 보내, 먹여서 보내줬습니다. 그래 그나마 그때 찾아온 모습을 봤을 때, 2000일이었을 때 딸아이 꿈에 보였듯이 어, 너무 힘들게 죽어서 벌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모습을 2000일이 봤던 겁니다. 다그 가거라. 삼성 다 먹여가지고 다 보냈죠. 그러고또 세월이 지났을 때 가장 최근입니다. 한몇 개월 됐어요.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이, 이 동수놈이 군대 입대해가지고, 열심히 훈련받는 훈련병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이 천일이 부대를 찾아갔었는데, 어, 이놈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막 쫄아가지고, 왜그 훈련, 그러니까 쫄병으로 딱 흔들려 들어가면 막 군기 바짝 뜨는 모습 있죠. 그 사회에서 희하하고 그리고 형님 어쩌고 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하더니뭐 충상 뭐쪽 이런 것들도 이리 와. 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 천혈은 그 부대장, 부대장과 친구 내지는 같은 거잘 아는 이런 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도 이리 와라. 왜 부대장 이리 와봐 하더니어왜 어쩌고. 어얘그내그 그 아래 동수야. 동수니까. 얘좀잘 봐줘라 했더니 어 그래? 이 몰랐던 건데, 이 천일이 인사 시키니까, 얘는 쫄아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 인사를 시켜서 잘좀 봐주라. 했더니 부터 이 어, 그래, 그래, 어, 너 몰랐구나. 알았 응, 알았어. 쫙 써가지고, 어, 그래. 훈련 잘 받아? 응. 그러고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서두에 말씀드린 얘는 그냥 막사를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천일같이 열심히 빌고, 닦을. 응? 지가 이렇게 법당 차리고 자리 깔고 뭐 전보고 이럴 적인 아내들에도 열심히 지가 닦고 가야되고 그를 팔자였습니다 그를 집안에 피고 근데 지가 그냥 그런거를 얘는 그런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개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더로굳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기지 애들 어릴 때 근데 얘는 늘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사기다 이거 뭐 아니다 이런식으로만 매도를 하고 거기에 이, 이.. 자기가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 팔자 주제에 그 죽어가지고 얘가 부모님 훈련 훈련을 받는다 얘는 결국은 신장감이에요 신장감 신장이 나지 장군감이죠 근데 지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고 그 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그 열심히 저기 뭐야 그 군인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얘가 자기 집안에 누군가한테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거 다 끝나면 훈련이 다 끝나면 응?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명패를 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명패를 가지고 이래 나와서 이상이 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겠죠 이제 누군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가든지 어쨌든지 본 뭔, 뭔 자기 동기 동기간을 누굴 잡아서 가든지 본 수를 내겠죠 이제. 근데 그 자식 중에 누군가 압니다 이천재를 압니다. 대단 근자에 들어서도 막 최근까지도 그 집안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케어해 달라고, 얘를 도와주라고, 얘를 도와달라고. 참이이 천인들 깎아만 노릇이죠. 아니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뭘 뭐라고 야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어 모를까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뭔 얘기를 해준다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대부분이 뭐 저기 뭐 이렇게 너 닦고 갈 팔자야 그러면 뭐 전염병 걸리는 것 같이 난리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난리 피어요. 막 군막 그 되지는 것같이 하지만 이 천일은 큰 그림 이미 그 계획표 일정상 계획표 있듯이 딱딱딱딱 구분져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응? 이거를 그동서놈 이놈도 그이 천일이 너 그러다 멈춘다 응? 그랬을 때 이놈은 안, 믿어, 안 믿고 있었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그런 계획을 주문당한 거고 그 내력이 내려서 내려서 그 나라에 내려간다 하는 그런 일인데 그것 또한 이제 진행형이고 그러면은 그 동서놈 그 아, 아들 딸 이렇게 있 자식이 둘 와이프는 너미적이 상관없고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자, 잘 되겠느냐 이건 악담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안돼왜 자기 아버지가 풀어주고 풀고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허망하게 중간에 죽어버렸단 얘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미 이미 죽은 애는 지가 열심히 군대 그 저기 응? 훈련 받고 앉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 돼, 없어 어, 그 퇴지를 하나요. 그래서 이 천일이 그동서놈이 그. 동서놈이 그 동서놈 집안과 그 동서놈이 팔자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그 옛날에 동서놈 한날 얘기죠 그래서 동서놈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단지 들은 얘기 잠깐만 전해 드리면 막내 동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당신이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알고 죽을 날 받아놓고 나 매들매친 날 죽을 거다 하고 본인이 알았답니다. 그러고 죽기 죽는다고 하는 날짜 딱 기준 해가지고 본인이 무의기적이 하고 의관 딱 차려입고 죽을 거니까 추하게 안 죽겠다 곡기딱 끊고 곡기 먹는 거 응? 먹는 거딱 끊고 만약에, 뭐, 뭐, 며칠 나 죽겠다. 아, 아빠랑 2, 3일 남았다면, 그서딱 한, 이, 한 일주일 전인가? 뭐, 며칠 전부터 고기 딱 끊고, 그러고선 자기, 죽을 날,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그, 그,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그날, 돌아가신다고 한날 돌아가셨는지, 거기서 이게 왔다 갔다, 뭐 하루 이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아버지가 그런 양반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죠 보통 유명한 스님들 그 일화나 이런거 보면은 나 매들매친 나 죽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늘 하, 하, 간다 이거죠 이 지구산 떠나서 그걸 알고 다 이렇게 참선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양반들 얘기하면 몇 가지 이런 또도는 얘기들이 있죠 그 동서아버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일반인이었지만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천일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천일도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거를 내가 언제 죽을 수 있, 죽을 거다 하고 알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데 혹여 또이 천일도 그 정도의 어떤 도력이 있을 줄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근데 동서아버지는 그런 양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집 자식들 중에 분명히 동서아버지 같은 그렇게 빌고 닦고 가야 되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자식들이 다 개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잘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막이럴테면한 집안에 돌을 닦는다 뭐 독립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 집구석 치고 잘 사는 집 하나도 없어요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 집구석에 팽개쳐놨고 돌을 닦는다 해도 자기도 닦다 보니까 명상에 돌아다니고 일은, 이 생활 그러니까 금전 수입할 생각을 안하고 맨 엉뚱한 짓 자식들이나 와이프가 봤을 때는 엉뚱한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안 되고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 부모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게 어디 있어요 원망 원망만 가득하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고 반면 또 그런 집은 또 마느라가 고생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고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곱게 볼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독립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한 나라 독립한다고 열심히 뛰어다겨 봐요 집 구석은 살림 개박그릇이고 완전 개고생이고 자식들 개고생 마누라 개고생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천일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죽어서 귀신 얘기는 지금 여기 세, 개, 세 개째입니다. 여기 세 개째인데 동서까지 해가지고 동서 같은 경우는 이 천일이 알려주는자도 지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 지경까지 당한 겁니다. 그 지경까지. 이 천일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의 상황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혼할 거 이혼하고 끝내야지 네가니 네 길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가야... 알려줄 때 얘가 들었으면 아마 그렇게 허망하게 안 죽었을 겁니다 허망하게 이천이라는데 알려줄 때는 그걸 알려주고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를 해 줬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걔가 그렇게 떠난 마당에 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린 거죠 기존에는 지 아빠가 여하튼 뭐 해달라고 뭐 해주고 뭐 해달라고 뭐 해주고 걔는 애들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밀어주고 챙겨주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이제 한참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걔애들이 이제 어떻게 살을 거냐고 이게 답 나오죠 못살아요 못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 엄마가 다시 말날에내 처제가 이 천일이 옛날 처제가 팍 생활력이 가지고내 새끼 내 새끼 하고 챙기고 아니 그거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으로 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내 팔자 내 팔자 이 천일이 예전에도 들리는 얘기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절에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에 하지만 자기 조상과 자기 집안이 열심히 빌고 닦은 집안. 어떤 뭐 돌을 닦든 무속에 적이 했던 이런 집안, 이런 집안 자손들은 또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집안의 뿌리예요. 뿌리 대력이고. 근데 이런 집안의 자손이 교회를 간다든지 절에 그러니까 절은 절은 그나마 비슷한 비슷한 판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간다든지 예에 벌면 집구석이 풍파라는 겁니다. 안 맞거든 교회를 가도 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상관없어요 하지만 꼭 도쪽, 도와 쪽도 무교쪽을 찾아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문동한새끼로 간다든지 개무시한다든지 이런 아웃이에요 자기 뿌리를 잘 알고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 뿌리 그게 아니면 누구든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오늘도 월주 시간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웃음> 여하튼 무술년 아, 이제 뭐 옛날에 누가 뭐 황금개띠 어쩌고 한데 황금개가다발이고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뭐 말, 말장난인데 그냥 아, 요 개띠 개띠년 또 무사히 또한해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닦고 갈수 있으면 그것처럼 구마운게 없는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이제, 정말로 이제, 아, 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으니까, 각 가정 다 뜻한 바대로, 어, 손성취 하셨고, 잘 보내기, 잘 보내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만큼 옵니다. 명절 때 제사들 잘 모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사, 말씀드렸죠? 제사 안 모시는 자손이 잘 되는 직구석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응? 뭐, 요즘 뭐, 저, 제사, 명절 때 제사 지내기 힘들다고, 응? 뭐, 시월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도 많고 하더구만, 분명히 자기가 한 쌓은 공덕만큼만, 아, 복이 있는 겁니다. 쌓은, 뭐 쌓은 복이 없고, 공덕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달란다고 복이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쌓은 공덕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열심히 잘 사시고 베푸셔서 공덕을 많이 쌓으시고 자기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 대학 갈 때도 이공계니 인문계니 의학계니 뭐쭉 있지 습니까 그렇듯이 다 자기 계열이 있습니다. 자기 계열대로 잘 찾아서 자기 집안뿌리잘 확인해서 그래서 잘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0 0일 명절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잠시 이런 얘기로 나눠봤습니다. 부디 올한해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